자, 하이구! <웃음> 아, 이상한가? 하이구! 어, 하이구야. <웃음> 자, 여러분, 최근 여러분 질문 중에서 참 많이 보이는 것이 무슨 영웅부터 UR로 올릴까요?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계정 나눔 이벤트를 합니다. 단장 멜리오다스의 왕녀 계정.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오! 그외 멜리오다스의 SSR 계정 당첨되신 분들 축하 드리고요. 자 오늘 더 미친 계정을 나눔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단장 멜리오다스의 수호자 제리코 계정입니다. 와우 실화냐? 최신 등급표 STO 두명이 계정 실합니까? 화자 계정 기증자는 e p 겨울님입니다 여러분 e p 겨울님께 감사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 쓰는 계정 기부해 주실 분은 아래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좋은 나눔에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안내 갑니다. 이번 계정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이벤트 참여 방법 첫번째, 구독하기 구독자에게만 지급하겠습니다 두번째, 알림 설정하기 일곱 개의 대제 영상, 뉴스 등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계정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6월 지나 누구부터 할까요? 그 첫번째 영웅! 바로 바로 나태킹입니다 제가 아직 유알로 안 했네요 내가 <笑>が <웃음> 이거 안 해보려고 버튕기고 해봤거든요? 네, 그 행동에 정말 후회하고 유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무조건 1순위 영웅입니다. 나트킹은 최근 캐릭터 등급표에서 탑2를 차지했지요. 이제 코인고서가 출시돼서 순위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탑3 안에는 들 영웅입니다. 코인고서와 궁합이 너무 좋거든요? 자, 이 나트킹은 여러분이 메인캐스트 진행하시다 보면 SSR로 하나 받게 되죠 공짜입니다. 공짜. 성능은 최강 중에 최강인데 공짜다 이 말씀.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코인 고서가 메타를 지배할 시대가 한동안 갈것 같은데요 그 코인 고서와의 궁합이 찰떡이거든요 아 물론 코인 고서 없으셔도 최강 영웅입니다 선멸전이면 선멸전, PVP면 PVP 다 최고 추천을 받는 나태킹입니다 UR 진화 순서 그 두번째 대지의 모자 주전 마스터 멜리 오다스입니다 왓? 단장 멜리오다스가 아니라 마스터 멜리오다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 멜리오다스는 여러분 일단 가지고 시작하는 그 영웅일텐데요. 단장 멜리오다스에 비하면 후졌지요. 그러나 메인 퀘스트에 이런 퀘스트가 나옵니다. 마스터 멜리오다스의 UR 진화 60렙 만들기 네 이거 안 하면 메인 퀘스트 막힙니다. 해야겠죠? 할 거면 미리 합시다. 군데군데 메인 퀘스트에서도 마스터 멜리 키워놓으면 안 막히고 술술 뚫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UR 진화 그세 번째 순서 언데드 죄수반입니다. 죄수반이 좋아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뽑기 좀 하시고 나면 죄수반 장비 다베기고 서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메인 캐스트에 더러운 캐스트가또 나옵니다. 네. 죄수반, UR 진화하기 울며 계자 먹기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여하튼, 피할 수 없다면 미리미리 해서 메인 캠일때 사용합시다. UR 진화 그네 번째 순서. 위압 오버 파워 헌터 슬레이더입니다. 네. 속력 슬레이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영웅은 아니지요. 뽑기에서 이 헌터 슬레이더가 떠야 됩니다 자 뜨신 분들 진화 갑시다 선멸전 하면서 덱 성장도 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메인캐스트 미는 것만큼 쑥쑥 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메인캐부터 미시는데 메인캐다 밀고 서브캐 또막 미는 동안에 틈틈이 선멸 선멸전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덱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될 텐데요. 선멸전의 최강 딜러인 슬레이더. 키워두시면 후회 안 합니다. UR 진화. 그 다섯 번째 순서. 단장 멜리오다스입니다. 단장 멜리오다스는 PVP, 모험, 선멸전 모두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선멸전에서 역속성이라서 딜이 좀안 나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필살기가 자세 해제의 기절이라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신다면 역할을 잘 합니다 그 이하 설명은 제가 생략할게요 우리 단조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UR 진화 그 여섯 번째 순서 신속의 기사 수호자 제리코 리오네스 왕녀 엘리자베스 뇌제 썬더볼트 수호자 길선더 중에 선택입니다 이 영웅들은 누구나 얻은 영웅은 아니죠 뽑기에서 이 영웅들이 뜨신 분들 진화 갑시다 이세 영웅들은 꾸준히 s t o 로 추천되고 어지 있는 영웅입니다 제리코는 PVP 좋은 딜러라는 장 장점이 있고 기선드는 PVP 좋은 탱커라는 장점이 있고 왕녀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잘 쓰이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셋바 있으신 분들은 어, 행복한 고민이군요.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월 진화 영 순위입니다. 네1 순위보다 더 우선 순위를 들만한 최강의 영웅입니다. 폭스신 탐욕의 제 모험가 반, 고트신 세계계제 성기사 고서입니다. 어 제가 이걸 영 순위로 해서 제일 뒤로 뺀 이유는 무가금 유저들은 각 이거 때문입니다. 만약, 만약 당신이 플래티넘 코인을 잘 벌어서 코인 고서를 살수 있다면 코인 고서가 0순위가 되겠습니다. 미친 영웅입니다. 어, 여기서 TMI. 코인 고서란 플래티넘 코인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이 영웅을 말합니다. PVP, 선멸전, 모험 모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코인 반도 0순위에 들어가죠. 최근 캐릭터 등급표에서 1위를 차지한 영웅입니다. 미친 강탈과 미친 딥. 아마 앞으로도 플래티넘 코인 영웅 중에 최강 영웅 들이 하나둘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많은 코인 영웅을 모두 구입해 나가는 것은 과금러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영순이는 잠깐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했지 불가능이라고는 안했습니다. 무과금 분들도 충분히 플래티넘 코인 모아 나갈 수 있습니다. 골드 코인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플래티넘 코인을 획득했다면 함부로 필살기 강화하지 말고 잘 존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플래티넘 코인 영웅 중에 틀림없이 또 좋은 영웅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굿바이! <목소리>